먼저 아버님 말씀을 훈독되신 리마로 같이 분독되요 가정맹세 삼이 뭐예요? 해봐요 천일국 조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신경권과 3대 왕권과 함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4대 심정권이 뭐예요? 원래 있나? 그 다음에는 3대 왕권, 할아버지 왕권, 아버지 왕권, 자기 왕권의 3대권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황조권이에요. 타락한 사탄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은 아들로서 찾았어요. 본연의 이상으로서 너를 더사랑할수 있는 물건을 남겨두었던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예. 오하여 고자임맛습니다. <웃음>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 오늘 에, 왕님께서 조금 전에 에, 오늘 수요말씀은 도영공사가 하면 좋겠다 그 연락을 왕빈임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왕빈이 먼저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못 받아서 늦게 받고 현장에 와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따라 순정 님 마음으로 이렇게 앞에 서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과 참부님 앞에 감사를 올리며, 또 우리 3대 왕권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아버님 말씀 가운데에 그 3대 왕권, 네, 말씀 나오죠. 여러분, 가정맹세 한 3절 다 같이 제작해볼까요? 시작.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게 가정맹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정맹세 이 8절 가운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가정맹세가 몇절이냐 하게 될 때에 저는 언제나 이상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가정 맹세 안에 상대 왕권이 있습니다. 물론 사대 신정권과 삼대 왕권 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에다 사대 신정권과 상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는 다른 그 맹세문에 그 3절에 이 사전심정삼대왕권 황조권의 중심이 뭐냐 하게 될 때에 저는 삼대왕권이다 이렇게 생 여러분, 삼대왕권의 그 한문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삼대왕권하게 될 때에 그 대자가 큰 대자입니다. 네, 또그 삼대왕권 가운데는 대수대자가 있는 삼대왕권도 있고 그리고, 큰 대자가 있는 3대 왕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가정명세 3절 가운데에 이 3대 왕권 큰 대자 있는 3대 왕권이 뭐냐? 아버님 말씀 586번인가, 그 144쪽에 하신 말씀 바로 이 가정명세 3절을 아버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삼대 왕권에 대한 내용을 제가 그동안에 예, 이제 어, 하면서또 종족 미시학를 하면서 했던 것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오늘 삼대 왕권에 관한 내용을 제가 기억되는 대로 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예, 삼대 왕권의 우리 할아버지 왕권 그리고 아버지 왕권 자기 왕권이라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3대 왕권의 최고의 할아버지 격인 할아버지 왕권은 누가라고 생각하세요? 어? 예, 오늘 누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나님이 최고의 할아버지 중의 할아버지 최고의 왕권의 왕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왕권이 최고 첫째 왕권이라면 일대 왕권이라면은 이대 왕권은 누구실까요? 또 어, 내가 해보세요. 네. 하나님이 일대 왕권의 중심이라면, 이대 왕권은 누구시, 누가 됐을까요? 저는 참부모님이 이대 왕권에, 왕권에 통로합니까 <웃음> 네, 통로해요 네, 박형,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3대 왕권은 누가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일대 왕권, 이대 참부모님, 이대 왕권, 3대 왕권이 우리 이대 왕님. 자,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우리 이대 왕님은 제1대 하나님 왕권 앞에 어떤 자리에 계시는 겁니까? 손자잖아요, <웃음> 손자잖아요. <웃음>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이 일대 왕권의 아버지 그리고 찬부원의 아들의 왕권이라고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러면 이대왕님은 저는 하나님의 손자 왕권이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아,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직권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 어? 또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어? 최초로 아들로서의 물론 예수 리스도 주님 계시지만 그 주님은 이제 완성완결를 못했잖아요. 식자가 돌아가셨잖아요. 자료기대 머리, 못, 못 이뤘잖아요. 그런데 참부님을 통해서 아들의 이대왕권을 완성, 완결 완료하신 그 통위에서 삼대왕권에 우리 이대왕님을 막세우셨어 하늘앞에 돈을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 이대왕권, 우리 이대왕님 삼대왕권의그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물론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섬유 역사의 최초로 하나님이 그걸 찾았다고요? 하나는 육십 년 역사성해가지고 제일 하늘을 품고, 하늘 을 보고 품고, 하늘 보고 하늘 모든 것 가장도 하니 뭡니까 선지자를 이 땅에 세워주지 못한 것이 한 해라는 말이요. 가리마실까?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삼대 왕권을 이 땅에 세우시기까지 역사를 우리 한번. 우리가 대답을 봅시다. 이대왕님께서 이 3대 왕권으로 자리 잡으시까지 역사를 우리가 한번 돌게 봅시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일찍이 오래 전부터 3대 왕권에 그 기반을 세우시기 위해서 천리에 없를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대왕님께서 바로 우의 형님이 누구시죠? 영준이 형님이에요. 영준이 형님은 이대왕님과 열 년생이에요. 한살 차이예요. 그렇대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우리 영준이 형님과 우리 왕님이 열 년생으로서 그렇게 참 키우신 역사를 보기 되면은 언제나 아버님은 장롱이 같이 그렇게 키우신 것을 저는 그렇게 느끼고 또 알고 있어요. 저희 고관대사들이 이제 그판탄에서는필요 언제나 우리 형진 우리 대왕님 같이, 함께, 같이, 같이 이렇게 배려를 다니시고 훈련시키시고 교회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저는 왔습니다. 언제나 같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대왕님이 축복을 언제, 어디서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몇 년도? 예, 기억, 기억을 못하지만, 예. 그리고 어디서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우리 영진이 형님과 이대왕님이 축복 받으시는 곳이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 뉴욕 하우텔은 그 광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오셨기 때문에 축복도 같은 날또 같이 축복을 받으셨다 그 말이 1998년도입니까? 97년도죠. 9 7년입니까 그래가지고 성장해 오신 받으신 이후에 여러 가지 사형 법질 때문에 영진형님이 승월하셨어요. 1999년도죠. 그런데 같이 축복을 받으시고 그렇게 승려 오신 우리 대원께서 얼마나 얼마나 축격을 받고 계습니까또 같은 형제 입장에서의 남매 입장에서 마치 상봉 입장에서 말 잘하시는 우리 대원께서는. 그 형님이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에 동생이 어떻겠습니까? 같은 심정이에요. 또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승과하신 이후에 2000년부터 그 괴롭고 아픔, 상처, 또 외로움을 그거를 나름대로 우리 정계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달랜시기 위해서 출발된 정성의 역사의 출발이 이대원교사는 2000년도부터 수행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매일 두시 반에 기상하십니다. 온일 수행하시고 기도하시고 명성하시고 그렇게 해온 역사가 몇 년이냐? 그 7년 역사 안에 우리 이라국께서는 모든 종단의 성지를 다 탐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라국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아버지, 아버지 소난 우리 동교 성지를 다 탐방했는데 아버님 탐하셨습니까 질문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님 성경을 가볍기 때문에 이미 뭐 한방 안 하셨고 다 이제 다 하실 것으로 다쳐글을다 다 세우시고 성경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정기간에 좀교적으다 공동하시고 또그 기간에 그 달라이라마 만났죠. 그리 한국의 유명한 배인사의 그참 뭡니까? 그. 에, 그런 성인 같은 분. 그리고 만나면서 그 스에게 모든 것을 연마하고 또 보시고 좀 다시고 그리고 그 2004년도에 우리 대황님이 여러분 중국에 들 중국에 가서 하시냐 하시죠. 중국 소림사에 들어갔잖아. 4개월 동안 뭘하신지아십니까 무술 배우잖아요. 그 무술 안 배웠습니까? 아버님 말씀대로, 4개월 동안, 이0 0 4개월 동안 무술을 배우시면서 중국 어 7천 여자를 다 암기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무술을 배우시는데 가르치는 그 주제 선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술을 지도해. 그분이 다음 단계에 하실 그 무술까지도 미리 연마해버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미리 다 배우고 그러면 그 누가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아, 이렇게 하게 되면 성경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나요? 누가를 가르쳤을까요? 특별히 저는 알기로는 우리 영빈 형님과 금 형님이 미리 미리 다.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다 하셨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주 아, 네. 할렐루야? 그러니깐 선생이 깜짝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 대왕님께서 이제 음, 대학에 다니실 때도 선생님들이 깜짝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뭐 내용 앞질러 가지고 다 이미 다 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상대 왕권의 중심부리를 완전히 세우기에서 7년 기간에 그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기간이었다. 저는 그래서 그 7년 기간 안에 왕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일본을 다 방문하시고, 방문하시고. 그리고. 그 방문하면서 시행의 그 모든 역사를 다 가르쳐주고 또 실제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7년 우리는 개인적인 믿음을 닦는 7년 기간을 통해가지고 승리한 그기반을 바로님께서 아시고 이제 우리 막내 아들님은 이 형님을 이는목회를 해주게 되겠다 그래가지고 2007년 7월 29일이 한국의 아버님이 목회하라고 그래가지고 성의 목회하신 날짜가 설이 2007년 7월 29일이야 우리 박재란 왕비 잘 알잖아 그러면 수행에 오셔가지고 매일 먼저 하시는 분다 성성문화를 신고서 천일구 예배를 신고 하시면서 정성문화의 기반을 세우는 정성기반의 그 중심이 뭐냐면 경배했어배 경배. 우리 아버님이 경배정성의 시작이 우리 통일계 역사의 경배 문화의 원조시고 그 기반을 세우신 걸 여러분 아세요? 오시자 말자고 정성 매일 새벽부시 우리 김가모입 거기 이제 초대 그마법교에 우리 목회자 하시고 목사시다 그리고 이제 먼저 성화하신 우리 선대 우리 그저흥진님이라든지뭐 영기님이라든지 우리 정성들이 이제 촛불 켜는 그 촛불 그것도 일회용 수 있잖아요. 다 명을 붙여가지고 다 그렇게 주시고 정성들이고 자 이렇게 기반을 세우신 것을 아버님이 다 하시고 아, 이제 우리 막내 아들 우리 형님과 저렇게 자기 개체완성그 어떤 믿음의 길을 위하여 스스로 그것도 아버님이 야너수영 해라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 영진이 성화하신 이후에 그 마음의 아픈 고통을 쭉 하면서 정상하시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 형진 형님과 교류하시고 또 영인 항상 교류 교류 교류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 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우리 병진 왕님 아들이만 우리 이대 왕님은 병진 형님이나 영진 보러 온다 온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 있어요 왜 이미 7년 기간을 활용가지고 같이 영적으로 교로하시면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다 세우신 거예요. 그런 쪽을 세우신 요그 7년 기간이 왕님 왕님 입장에 보게 될 때는 노동의 무슨 기대를 세우셨다고요? 믿음의 기대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그 다음 실제 기대를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7월 29일, 마포에서 형의 목회를 출발하셨는데, 그해 12월 1일 날, 서울 본부 당회장 임명을 시고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 2, 7, 8, 9, 10, 11, 11, 12, 6개월 만에 본부 당회장, 그리고 난 다음에, 2006년 2008년 4월 16일 날 아버님께서는 한국에 많은 상부를 전부 흥독한 답을 놓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우리 형인만큼 신앙 면에나 여러가지 면으로 압출 사람 하도 없다 이런 영상 보셨죠? 없다. 이렇게 아버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시당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 서선포될 때에 우리 형진이 만큼 앞서고 나면 없다. 여러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서 2008년 4월 16일이에요. 그래서, 각정은 우리 형진이 목표 하고있 이사 못해. 잘합니다. 방송도! 연정로 그리고, 뭐, 그, 저기, 누굽니까, 이제? 유정목! 거기, 전도 그, 교령, 그, 그분도 와있어요. 우리 형, 이 어, 좋아해요? 그러시면서, 교회를 누구한 맡기면 좋겠나 생각하느냐? 그리고, 레버런과는 이미 그걸 다, 우리, 우리 이렇게 맡길 것을, 아버님께 이미 작정하시고 이미 지금 하셨습니다.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방송료 우리 우리 영장이 목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주 하시면서 보도적으로 그래, 내가 이 오늘 부로 임명하는 거야 하면서 말씀이 떨어뜨린 다음에 2008년 4월 11일날 세계 회장 한국 해장으로 아버님이 일침을 하셨잖아요. 아주 7년 동안 수행의 역사를. 일본의 무성구에는 그 절이 일7 일곱 개 절이 있답니다. 아니 모르겠네. 그런데 그 수행 그 기간에 일본에 이주 동안 일흔 일곱 그 절을 다 숨바을하시고다 숨이 다 하시면서 한번더 들어놓지 않고 수행하신 역사가 있어요. 이주 동안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제 항상 이렇게 명상하시면서 그 명상 자체가 이제 쉬시는 거고 또주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놓지 않고 이주 동안 수행하셨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할수 있겠어요? 그는 어떤 인간의 어떤 뭐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그런 체력까지는 할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믿음의 기대를 닿는 진력이 언제나 우리 형님, 평균, 형님이 같이 영준이 같이 늘 함께 이렇게 형님과 같이 또 우리 이대원님께서 한번 그런 말을 하셨다 우리 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기억합니다. 아니, 나는 우리 흥릉이 형님과 영진이형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거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거 들었습니다. 이렇게 4월 16일 고소 임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4월 18일 세계 회장 한국 회장 이침을 하실 때에 이제 이침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특별히 감사원장님이 그 취임하실 때 축사하긴 알죠? 간단한 축사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셨습니다. 나는 동생이지만은 다들 같이 사랑합다또 우리 동생이 만약에 이 세계 한글 그 회장하게 된다. 나는 최대한으로 열심히 나는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축사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약속을 하신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한모천주사랑에 지금 광자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두 분이 하나가 되셔서 지금 일하시잖아요. 언제나. 칼이 났어 언제나. 이렇게 명하시고그 다음에 2009년 1월 15일 1월 10월 30일에 무슨 행사 있습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여러분, 몇 차례 하시는지 아시죠? 네. 1월 5일인가? 1월 5일인가? 이제 1월 15일인가? 한국에서 도움을 부업, 하시고, 1월 30일 날 마지막 같은 날짜인데 이제 미국은 이제 하루 늦게 가잖아요. 미국 가셨어? 또뭐 하셨어요. 세 번. 그런데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 원래 네 번을 완성 완료했는데요. 그런데 그네번 마지막 공부해야 할 행사 장전관 라스베가스였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 그때 당시에 세계중립대 미주 어, 회장이 양창식이 양창식 아시죠? 그 양창식 회장에게 대게다 이렇게 했는데 양사식 회장이 그걸 제대로 안 했다 그래가지고 아버님 얼마나 혼을 내시고 이런 것같이 응? 하나님 만화원을 대봐서 얼마나 중요하행사고 이대왕님께서 이제 왕관을 아버님께서 다 준비해가지고 왕관 용포 다 해서 직접 아버님이 씌워주셨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자 되시는 우리에게 아버님이 직접 씌워주셨잖아요. 직접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님을 통해 가지고 왕관을 직접 받았다. 받은 우리 이 대왕 나를 조심 상고 우리 모든 권암고 있는 축복가장들에게 왕관을 지금 입명해 잖아요 권하관. 예, 생명, 입적, 축복을 통해가지고 다 왕관을, 우리 왕관은 누굴 통해서 지금 받으신 거예요? 그? 그런 왕관을 무리하게 할수 있는 그 근원의 그왕관을 누가, 누가 주셨습니까? 물론 하나 드셨지만은, 3분이 우리 하나님께 왕관을 세 차례, 네번리가네 네 차례, 반복, 반복. 여러분, 그, 만화 해방 대환식의 그골짜가 뭔지 아세요? 축도. 하, 아, 그 행사의 축, 행사의 골짜 포인트, 중심 뭔지 아세요? 아버님의 축도입니다. 천지, 천주, 안식권, 안착, 즉기식에 있어서 찬물의 축복을 전수하나이다. 여러분, 영상 보셨죠? 그게 한글로 서른 두 자입니다. 서른 두 자. 32자, 내 네, 해보니까 서른 두 자더라고요. 서른 두 자인데, 예수님이 서른 삼십삼 서라 하시잖아요. 네? 그런, 뭐, 성기적인 그, 이제, 오래 어떤 그 서른 두 자, 거기에 하나님, 참부모님의 그 축도가 함께 하시고를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승리하셨지만 이제 이력을 피해가지고, 천일국 향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해주신 거예요. 2008년 언제? 하고, 그리고 2009년 1월 15일, 1월 5일, 15일, 1월 3일. 0 그리고 난 다음에 또중명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 이대왕님은 이제 후에 계신다 상속자요 하는 건 선포는 다 이해 주셨지만 그 다음에 아보님 소화하시기 3 개월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하신 행사 뭔지 아십니까? 2012년 양력으로 6월 5일이에요. 천년 4월 16일이에요. 거기에 행사하신 포인트가 뭐였냐면 우리 국 우리 형 먼저 어, 우리 에. 우리 북진님과국진님과 경진진은 하나였다. 선포시고 4차원 입적 축복을 이어나오잖아요.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론을 조심하고 사대신정 꼬가산대 왕궁은 황조권을 하는 이4대 심정권의 모든 전체를 연결하는 사차원 입적 축복을 선언했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서 이제 삼대 왕권의 뿌리와 기반과 조건을 다 쇼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이대왕님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하한님의 손자가 지금 여기 오셨다. 하나님의 손자가 여기 오셨다. 여러분 그것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섬재가 여기 오셨는데, 그걸 어떻습니까? 이대왕을 떠나가지고 섬재요. 그런 생각에 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황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4대 심정권과 3대 왕국과 3대 왕국이 복귀가 아니에요. 그게 통일의 원칙에, 그래서 안 그래요.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중심해가지고 이제 황조권이 지금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이대왕님 가정에서 자녀분을 다섯 분잖아요. 황조권. 우리 신팔님, 신만님, 신공님 축복 다 받았잖아요. 이미 가정에 다섯 자녀분에 세 자체의 가정다 축복받았어요. 축복받은 그 자체가 황조권으로 지금 점점점점 점점 점점 정착이 되고 기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리 천종을, 천종을 이제 여기 세우시고 난 다음에, 아, 왕님께서는 신준이를 보내가지고 훈련시키고 또 신흥님. 다, 다오셨 이번에 이제 그, 어, 신만님 가정이 여기 한 번도 안 왔기 때문에 네, 내려오신답니다. 다. 이제는 전평 복귀 성상 중심가 아주 3대 왕권이 이에 적차하는 뿌리와 기관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기관 중량하고 하나님의 철정창군, 철정왕국 선배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 동참하는 조건을 세우 그걸 다 시키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라간 7년믿음의 기대 세우시고 그리고 3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한국천정궁에서 천복궁을 짓고 직접 목회를 시작하셨잖아요 목회를 하셨잖아요 천복궁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천복궁의 전신 이름이 뭡니까 세계 평화 통일 성전 그다음에 천복궁이에요 천복궁 때문에 성전 세계 평화 통일 성전 자체가 바로 뭡니까? 네? 천정궁이다, 이 말입니다. 천복궁이다, 이 말입니다. 공이다. 그 궁을 막 뺏겼잖아요. 한국에 이제, 에, 뭡니까, 저기, 라스베가스의 천하궁, 천독궁 그리고 천정궁, 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강원도에, 에 공이 제가 뭐 했던, 한 일곱 개 밖에. 그리고 이 더봉의 그, 더봉의 무슨 또, 궁. 하여튼, 그 모든 궁, 궁, 궁들을 다, 모든 것을 다 사탄하게 빼앗겼던 것을, 이제, 복귀된 청평의 가장 중요한 그기반의쪽은 뭡니까? 천정궁이, 천정, 으로 미래 천정이천정이왔다는 사실 자체가, 청평복귀의 모든 기반을 다 키우셨다 아주 그래가지고 한국성전 일본성전 이제, 이제 정착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기반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3대왕권 4대신정권 3대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위해 가지고 아버님께서는 여러분 가정맥스로 언제 여러분 제정했습니까 언제입니다? 1800, 1951년도. 하여튼, 네, 해방 이후에 40년, 끝나는 그때의 가정맹서를 제정했잖아요. 그때는 7개 했는데, 추가로 하나 이제 했지만은, 이미 그때의 사대 심조권 3대 왕황조권을 완성을 위해 가지고 있이니 아버님께서는 준비 준비 준비 준비 해오신 그 기반의 어떤 기대를 3대 왕권의 기대를 2009년 3월 1월 15일 30일 만왕의 왕 하나님 해왕권대관식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심었느니라. 아주 할렐루야. 네. 그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대왕님, 이대왕님, 이대왕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하고 해고 대왕시 하시는 그 뜻이 뭡니까? 모든 축복 권한을 다 썩, 해 주셨, 주셨기 때문에 네. 내 쪽으로, 아버님은 그럼 우리 우리 막내 형제 아들을 제형제 이대 왕이다, 이대 왕이다 하는 선포 의식 말씀 안 했지만 내적으로 하나 해봐 대관식 그 안에 우리 이대 왕님을 이대 왕 즉위를 시켰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주 할렐루야. 그런데 네. 뭐이 이대 왕님의 이대 왕의 그 출발이 바로, 2009년도, 그, 대관식부터 해가지고 출발했다니까요. 예? 네? 그런데, 지금도, 여자 분 우리 형지님, 뭐, 형지님, 어떡고 어? 물론, 2015년, 성화 3주년 기념 때, 우리, 우리 국진감사원장 내원이 이제, 모든 대원이렇게 왕관과 영포, 모든 걸 준비하고, 물론 봉원에 대었지만은 그때, 이대왕, 왕관 제의식을 공식하셨지만은, 내 쪽으로 아무리 계실 때는 이대, 이미 이대왕으로 증의를 시켰다. 저는 그리스나이 아주 네. 자, 그런데 놀라운 2015년 여러분 이대왕 증의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복식한 사장님이 복식는 욕을 다 준비했고 식적 치워드렸잖아요. 치워드렸잖아요 예? 그러난 다음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예? 자을 경배드리고 내적으로 우리 가문에 우리 예, 왕을 모실 수 있는 기반을 새로 세웠다. 이대로 세웠던 것이 얼마나 큰조여관의 기뻐, 얼마나 기뻐 많이 하셨어요. 경배하셨니 자, 이렇게 함으로써, 3대 왕권, 그 황조권이, 이제 가인 아벨 사천의 쪽 축복을 세운 그 기대에 의해서 광전을 넣었지만 아버님, 우리 왕님 말씀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벤실을 광전에 오셨어요. 단국빈 감사원장, 우리 이런 가장, 그 가장 많이 홀로 외로운 광전에 오셨어 물론 뭐 이제 뭐한두시가뭐 좋겠다는데 아버님 왕님 말씀 보게 되면요. 쫓게 했지만은 왕님 입장에서는 아버님이 아버님이 상대 왕권까지 강력으로 물론 변론해 주고 당년도 뭐 사례를 하셨잖아요. 그 3년 시모 사례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주님의 쓸쓸한 골짜기 아, 들어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런 27, 18도의 혹한의 겨울에 밤을 지새우려는 뭐가 필요합니까? 불을 피워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서는 깡통이잖아. 거기에 따 자나무를 이제 에, 담으셔가지고 가서 이제 시행을 하시고 나면 또 물을 다 드시고 또 이제 그거 이제 물을 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서 불을 피우고서 이렇게 불을 지우시면서 언제나 곰과 사슴과 자릴 것과를 놓놓게 지시면서 아버지의 섬제 연 사연, 사연들을 항상 항상 상고하시면서 언제나 아버님과 교류하십니다. 그런 말씀 있죠? 있는 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왕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밤을 지새우면서 이렇게 하다가 발을 점점 점점 탔어 이제 점점 시그러지고 꺼지면서 이제 밤이 깊고 온도가 낮으니까 발레 동상이 숨는다 그리고 이제 물도 다 떨어졌지요 물은 꺼지죠 그런데 물도 없고 그런데 또 손도 동상으로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아버님께서 그냥 피곤하셔가지고 죽으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봉사으로서 그걸 이제 아버님이 이제 보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제 졸고 잠자고 있으면 야이루아 지금 잠자는 죽는다! 깨우셨다 아버님 언제나 3년 15살을 세월 가운데는 언제나 아버님께서 직접적으로 언제나 같이 일심 일체 일하 일하 일하 가지고 아주 하나가 되셔서 저는 그리 하생합니다. 그 3년 기간을 더해 가지고 아버님의 심정, 아버님의 사랑, 그리고 아버님의 성 모든 축복을 다 받으셨다. 아버님은 아버님의 새로, 새로 부활 세우셔서 부활하셨다. 저는 그랬습다 아버님의 부활생가 누구시라고요? 이동왕님이시다. 저는 그런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이동왕님이 가신 곳곳마다 언제나 아버님이 같이 동의하시 거예요. 같이 동의하시고 언제 즉각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느낌과 계시를 주시면서 항상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왕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아버님이 직접적으로, 혹은 무슨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금과 직간접적으로, 아버님이 다 하시는 정평을 이게 찾아 세우시고, 또 우리 국경을 정중 하나, 하나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이 정평 성리를 요구하는이에 자가 모든 생활 안에는, 누가 같이 하신다고요? 장모님이 한순간도, 언제나 볼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면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언제나 아버님 같이 동행, 동거, 동락하신다. 그래서 사천 입적 선파하시고난 다음에 아버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다 세번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선파하시고난 다음에 내쪽으로 나는 이제 연계갈 준비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되 나이로, 따, 나는 이제 너희들 삼가의 아들 하나 되어야지 일할수록 이래, 하시네, 축복을 했고, 또 그렇게 자세이적 선포를 하고 했기 때문에 나는 믿고, 나는 여기를 가가지고 할 일을 하시겠다. 그래도 맡기신 거예요. 맡기셨기 때문에 1차 칠로 등이 는 모든 하시는 일상 언제나 두. 일심일1 일하일 1하1 2하 11월, 12월, 13월, 14월, 그 때문에, 네? 그 때문에 우리 국정감사원 19월, 10월, 1이월 12월, 1 형님 14월, 15월, 1형님 17월, 18월, 19월, 이0월 11월, 12월, 13월, 14월, 보게 되1 저는 국7감사원월 19월, 18월, 1 9 가슴이 뭉클 뭉클하시는 거예요. 하버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일체된 선불아주고 축복하신 그래도 어느 한 분녀 분녀도 어그남이 없이 실천 구행을 하시고 지금 계시잖아요. 그여 가까운 지역에 이제 또 이제 기반도 만드시고 다신뢰하시는 아, 것은 뭡니까? 우리 대한 중심한의 철저한 성리를 빨리 그리고 쉽게 할수 있는 모든 기반 기반을 우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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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 심정 상대하고 항조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맹세 하나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맹세하신 그 기간에 저는 이 맹세문을 아버님 당신이 와맹세문을 생각해요 아버님이 하늘 앞에 맹세하신 맹세문을 그 맹세문을 당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이제 맹세를 시킬 거잖아요 그 때문에 언제나 나는 이가장맹세를다 이루고 난 연결해 가야 된다 완성하고 가야 된다고 그는 말씀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 네, 렇리 네. 때문에, 여, 정평, 복대, 성사, 중심에라도, 이렇게, 이제, 역성년, 역성의 3대 왕권, 우리 신주님까지, 퍽질를 하고, 나무를 날리게 하시고, 폴류를 네? 시키시잖아요. 네. 왜? 3대 왕권, 그것 그때는 대수대전 3대 왕권. 왜? 이제 왕님에서는 우리 신중이기 심정의 사람들, 3대 왕권에 그 뿌리를 기반 삼아가지고 이제 4대 5대 그것이 영원세세토록 지켜갈 수 있기를 소원하셨어 그 때문에 언제나 우리나마 심정에 대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조직시키고 여기 청평의이 모든 활동을 체험해가 하시고 하실이거 뭡니까. 왕권, 대수 3대 왕권이 우리 정찰시키기 위해서. 때문에 지금 우리는 대수 대수 3대 왕권을 모시고 우리가 이게 청평에서 모시고 있다는 사람 얼마나 큰 축복이 어서 우리는 아이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세우시고 우리 여왕인 손달을 중심한 대수 3대 왕권을 네 기반을 세우시고, 이 기반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험악한 벼락한 환경 가운데 직접 동참시키면서 훈련시키는 그 우리 이대왕님의 그 높은 지략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들은 감사하고 있어요 때문에 상대왕권을 지켜야지 정경을 지켜야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들 기간이 돼서 돌아갈 요 하늘로를 달리고 싶냐 세상뭘고다 이렇게 먹었어. 지렇게은더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가게 이렇게, 올라가 이렇오고렇게 이렇게, 이고게 이렇게, 이 우리가 언제, 언제, 그각에이 삼력을 모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복귀승 역사가. 그래 보니 이 삼대왕권 정심만이 대수 삼장 정심은 이 청평성리 안에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모든 생각 하나하나와 우리의 모든 언행 하나하나가 일, 일거수 일속이 세계와 천주의 중심의 키를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한 번도 한 번에 한번의 마음 씀 씀이 세계와 영향이 돼 있고 우리 한한 일곱 일투족하는 그 모든 생활이 세계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어떻습니까 다타들 최후의 보류인 코로나19 백신을 가지고 오늘 이 인류 세계 만민을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어? 감옥에 가다 놓고, 인권, 어? 그리고 무슨 뭐 자유, 파란색 어? 창작, 본론의 인권과 모든 같이 완전히 박멸시켰잖아요. 짐승같이 짐승이 엄청 하잖아요 누가 응. 그러니까 사탄, 물론 한국 타락 때문에. 이걸 퇴막히기 위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 K팀, J팀, K팀, A팀, 팝불이 모두가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나 좋 e r 것 told y 그냥 선 t 를 주시고 실 u 적인 o 대 d you. I 모 o 을 우리가 선 I 얼마나 d 대와 u I told you. I told you. I t o l 저는 o 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 물론 이제 강사원이한것 중에 기도, 기도하는 것 물론 있지만 실제로 현장 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에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뜻 알고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을 일찍이 이 큰대 삼대 원권과 그리고 대수로 3대 왕권을 이 땅에 첩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성형 성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수고하십니다 기반을 세우시며 주님을 보셨다는 걸 우리 아십니다 그 때문에 저는 가끔은 그이게참 이게 홍독센터 이게 여기 와서 다 다니며 부모님 전쟁을 척포되고 눈물날 때가 많아. 오늘 이 회개를 보시고 다시 열을가슴시그 그래요. 지금은 그래도 이 하신께서 이렇게 자신 준비를 있으이면아무 마음놓으십시오. 또 저희들이 같이 협로이라도 이 대언니 대 왕권의 신들을지키면서 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끔 다시마는 눈물을 흘릴 고 그리 때문에 여기 우리 와 계시는 우리 제이팀 정말로 고생합다또 제이팅, 케이팅 고생. 내하루는 내가 아니 대한민국 저국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한국이, 조국 대한민국으로 아버님이 축복했잖아요. 아버님, 고향으로 축복하셨잖아요. 조국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셨잖아요. 그 하신 축복의 모든 운세와 함께, 대한민국, 지금 7천만입니까? 7천만 대한민국의 백성들 영역계를 대표해가지고 오늘 내가 이 현장에 동참하는 사실. 동참. 그 때문에, 항상 마음을. 열 왕님 말씀하셨죠? 우리 천막에서 혼동하실 때. 시작도 뭐라고요? 감사. 과정도 뭐 네. 감사. 결과도 감사. 그런 말을 하은또 그때 하실 때요. 화장실에 갔어. 서변을 갔어도 감사합니다. 또 대변할 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 왕님이. 저는 기억합니다. 메모해놨어 네, 뭐 모든 것이 알파와 오메가가 시작과 끝이, 처음과 나중에 감사해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게 되면은 감사를 돌려서 감사는 하나님 정말 참내 왕가에 올리잖아요. 올리게 되면 그 결과가 누구 것 됩니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없이 흘러가 버리면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두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감사가 중요하다. 응? 감사. 그 때문에 형님께서 우리 천막에 용도하실 때 감사를 거두고 시작도 감사. 과정도 감사. 결과도 같사해침들어할때 뭐가 나옵니까? 감사 오늘도 하루 하루 하 하루 마무리 고 이렇게 지침할 수 있는 시간을 시면감사해으로 우리가 세워라 해야 돼 그런데 불평불만은 누구 중심 때문에 나온 겁니까? 자기 자기 자기. 나나나 나, 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 낙자가 들어오는 곳에는 사탄이다! 그 때문에 불평불만의 시작이 어디냐, 나가 들어가는 데서부터 불평이 나와요. 그렇죠? 저는 그리스가 해요. 불평만. 그리고 모든 그리스, 그리고 왕님이 모두 하시는 모든 일들은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관이 필요해요. 부정적으로 보는 그관념은그 그 안에 누구 생각이 있다고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정, 부정 부정이 부정이 나오고 긍정이 없이 부정이 나오기 때문에 부정, 긍정, 감사, 부정 얼마나 중요한 그 포인트, 그, 모토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사 선생님 <웃음> 바꿔주셨을까? <웃음> 그때 우리 우리가 이렇게 생활이 얼마 그런 신적으로 우리가 볼수때 그냥 정말 모든 것을 성령님께 우리 교회가 이게 보고하고 문의하고 은원하고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신앙의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것이 모든 하나 하나를 긍정으로 보는 그런 관이에요. 보고 문의 어 응. 보고 보니, 이게 이걸 그, 이게 끌어지면요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고 생활이 흔들려버려요. 모든 것은 반드시 보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의논해야 돼요. 또 문이 그런 관점에서 아버님께서는 상대와 세운 시기위해서 그렇게 오래전부터 수고해 오시고 구체적으로 성대를 하려 하야 네? 아버님 자녀를 내 아들이 몇 번입니까? 일곱 번. 일곱 번 가운데에 막내 아들을 왜 세워셨느냐. 그 막내 들이 신앙면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 안 했지만, 이 7년 수행 기간에 얻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7년 기간에 모든 성교, 성지, 또뭐 성인들, 뭐또 수양은 다 만나보고, 또그 당시에 고적, 열, 15개 고적, 그 고열 다 그러기 때문에 8개국을 구사를 다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세 기간에. 네. 그런데 정신이 하 사람 만나고 결론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참부부다!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 공정하고 받아들고모셔다고그랬어 저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인간의 혹시나 아버지, 단순한 욕심의 아버지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참부모시다는 것을 아버님 말씀 있습니다. 찬송가. 우리 가정의 남자들, 여자들 모두 아버지를 메시아로, 어? 아버지를 구세지로 아버지를 참모로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막내, 우리 아들 형진이는 아버지를 창부모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는데 저는 생각한 게 아니요. 이미 그렇게 믿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수행기간에, 실력기간에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기간에 우리 믿어관계가 완전히 참부원님을체율하고 이렇게 빌려가려고 채 상속받은 그 심정권으로서 확실한 절대시능, 절대사람, 절대 목적의 그 뿌리를 몇시에다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실력기간에 믿음이기를 도시와 내의라 논절을 수행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네? 그 간단한 게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삼정을 세우시 수고하습니다 하나님의 신정 부모님의 신령을다시 한번 상기하고 수고하심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기간에 한국, 물론 천백기도 하시지만 한국 모두 우리 이들을, 백성들을 대표해 가지고 야, 우리는 우리 가정, 가문을 대표해서는 또 크게 하면 대한민국 조국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생활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종료일까? 아버지, 그런 마음을 합식합니다. 내가 우리 간문 정족 탭송에 와서 이렇게 작은 봉사하시 것을 보시고 우리 정족들에게도 아버지 축복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것들도 우리 대학, 대학, 대한민국, 또 일본, 일본, 일본 또 미국, 미국의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웃음> 네. 좀 길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그삼대 왕권 대수 그래서 큰대삼대 왕권을 세우시기 위해서 보리 이대이 하나님이 최초로 이 땅에 손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역사를 저는 상기하면서 제가 삼대 왕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